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웃음> 쥐밟은 어, 얘기를 그래. 했었지. 그래, 그래. 아.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쥐와 얽힌 얘기가. 있다 그랬지. 배란간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 나도 쥐와 얽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웃음> 얘기를 했었잖아. 어.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음. 아마, 내 생각에는 그게, 대학교 1학년이나 뭐,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 부엌에, 어. 부엌에 연탄을 이렇게 쭉 쌓아놨어. 벽에, 벽에 이렇게 그렇지. 붙여서 연탄을 쭉 쌓아놨었어. 어. 음. 근데, 쥐가, 그, 이제 연탄이 있으면 저 끝엔, 끝은, 맥 여기 이제 벽이 있고 여기 연탄을 써 놨으면 저끝은 맥혔는데 쥐가 연탄 싼데골로쏙 들어가더라고 응. 그래서 아요건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으니까 요건 잡혔구나 나한테 어.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서 내가 요렇게 딱 맞고 뭐 이렇게 이런 뭐긴 막대 가지고 응.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치니까 어. <웃음> 쥐가 어.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웃음> 어. 진짜! 어. 아, 어떤, 아니, 그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글쎄, 아니, 뭐, 패치 들어온 거일 들어온 거야. 아, 그냥, 막, 아, 그래. <웃음> 털었어, 털어가지고, 결국, 귀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데. 아유, 별 일이야. 몸이 얼마나 그냥, 아유, 그, 그러고 아유. 그랬는지. 아, 나보다 더 하네. 음. 근데, 역시 그때 안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 또그 얘기 하니까 또,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어. <웃음> 하튼그 당시에는 그래 쥐가 어, 많았어 아파트에 다 아파트라는 게 없었지 이게다 이렇게 주택에서 살었는데 쥐가 많은 거야 음. 특히 쥐가 이제 부엌에 많이 있지. 아니 오죽하면 학교에서 쥐잡기 운동을 했잖아 그렇지 쥐 꼬리들을 꼬리를 고기 꼬리를 몇 개씩 가져와라. 아주 숙제를 내줬잖아. 숙제를 아, 냈어. 그정도로 많았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무슨 오징어빨 같은 걸 이렇게 꼬먹게 묻혀줘 꼬리하고그렇게 <웃음> 내게 되고 그래, 그런, 그런 기억도 있었어. 있지. 근데 장난기도 발당했고 쥐는 쥐가 뭐 얼마나 많으냐면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음. 거기서 또 후다닥 고 밤에 특히 밤에 자면 천장에서 왔다 갔다 쥐들이 아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엔 그렇게 쥐가 많았는데 으으으으 음. 뭐 생겨났고 쥐도 잡을 겸으서 내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총으으으으으으으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쥐가 와요, 냄새 맡고 응. 그렇게 해서 땅 싸서 맞히고 맞췄어 <웃음> 맞혔지 근데 응. 맞다고 아, 맞는데도 그냥 도망가더라고 아, 그럼. 굉장히 죽지는 않고 응. 그 생각도 나고 그런 <웃음> 쥐 얽힌 얘기가 그두 가지가 아이, 그래. 금방 생각이 나네 그때 쥐도 많고, 참새도 많고, 참새를, 그, 왜, 포장마차에서. 참새를 구워서 팔았지. 어, 인기가 많았 참새도 많고. 어, 그렇게 얘기할게. 아유, 음. 쥐는, 음, 끔찍해. <웃음> 근데 요즘 하긴 쥐 구경이 참 힘들어. 그래. 그래. 응. 그래. <웃음> 오늘은. <웃음> 야, 근데, 당신, 이, 이, 여기 들어간 쥐 체험이 더 쎄. 내가 밟은게 더. 그래. 아, 내가 아무래도 쎄겠지이 <웃음> <웃음>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웃음> 어디, 어디까지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디까지 응, 들어왔어? 그럼. 어휴, 기가 막혀. <웃음> 그래. <웃음> 별일이야. <응. 아유>. 그래. <웃음> 어. 오늘은 할아버지가 또 쥐에 얽힌 얘기를 했다. 다음에 보자. 짜자 얘들 안녕. 안녕.